반갑습니다 잠재의식 성공학 트레이너 김세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구루들은 정말 위대한 성인들은 어떻게 내려놓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연구한 내용들 그리고 제가 직접 실습하면서 깨달은 내용들과 함께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집중했었던 부분은 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인들과 구루들이 어, 깨달음 없기 직전, 어, 정말 어떤 궁극의 상태에 가기의 직전, 정말 어, 절대적인 정말 변함없는 행복을 만드는 상태에 가기 직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이제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 가령 예를 들면은 어, 부처님 우리 잘 알고 있죠. 또는 뭐 석가모니. 그리고, 어, 열반에 들기 이전에는, 어, 우리가 시타르타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마지막에, 어, 우리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보리수나무 아래에 가기 직전에 어떤 일을 겪었냐는 거죠. 가장 처음으로는 자신이 살고 있던 궁에서 나왔죠. 어,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그런 어떤 뭐 권력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어떤 기득권, 어, 이익 다 내려놓고 나왔죠.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직전, 정말 보리수 나무에 가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어, 당시에 인도에서는 어떤 게 유행이냐면 그 굉장히 몸을 힘들게 하는, 즉 고행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고통, 어, 그런 힘든 상황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궁극의 경지로 갈 수가 있다. 절대 변함은 행복의 경제로 갈수 있다라는 그 사상, 그 철학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대부분의 많은 어뭐 구도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행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 배가 고프고 그것들이 계속 장기화되면 굶어 죽게 되겠죠. 그러한 고행들을 계속 계속 진행을 하는데 우리 시타르타 우리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러한 고행을 거의 6년까지나 지속해서, 어, 합니다. 정말 굶어죽기 직전이었었죠. 뭐, 배가 죽이, 막 등가 죽이, 붓고,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정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막 걷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지경이었죠. 근데 부처님이 마지막에, 어,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더 이상의 고행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 어, 당시의 인도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반드시 이러한 고행이 먼저 수행이 돼야 된다. 고행을 거쳐가야지만 그러한 깨달음에 가능하다는 라 어, 그런 굉장히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이러한 고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깨달음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당시의 사회상이. 내가 모든 걸다 버리고 깨달음을 얻겠다고 궁을 나왔는데 이제 깨달음의 길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랑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 고행을 버리는 게 마지막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도 그 고행의 길을 버리고 보리수 나무로 들어갔잖아요 그 보리수 나무로 들어간 그 짧은 그 기간 정말 불과 며칠 되지 않는 그 기간에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 어 계속 무언가를 버리고 극단적인 상황에 가었다는걸알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경우도 자신의 군과 모든 이들을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고행을 포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아 정말 한번 모험을 걸어 봐야 되겠다 한번 배팅을 건 거잖아요 한번 도박을 한 겁니다 더 이상 고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 둘씩 스스로 의문을 가져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러한 사례가 부처님만이 사례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도 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자살하기 직전에 정말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놔 볼까? 라고 결심을 했었죠 제가 주력으로 아, 알려드리고 가르치고 있는 세도나 메서드를 창시하신 레스터 레븐슨 선생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몸이 완전히 병들어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죠. 침대에서도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죽을 수도 당장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시한부 판정을 받고 정말 아주 짧은 기간 내 깨달음을 얻었죠. 서토나에서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불과 몇 주일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짧은 시간 내에 에카르트 선생님은 거의 하루라고 되어져 있죠. 정말 우리가 마음먹기만 한다면 하루만에 완성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몇 주일만에 몇 달만에도 완성할 수 있는데 왜 이게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연구를 많이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었냐면 굉장히 극단의 상황이 갔을 때 우리들이 비로소 내려놓기를 실천을 한다는 거죠. 내가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언제 내려놓냐면 우리가 극한의 상황이 갔을 때 비로소 내가 나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꼭 그러한 상황에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 가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의 단계에 갈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세도나 메소드에서도 이 릴리징 기법으로 이 기법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가 극단의 상황에 가지 않고도 깨달음을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법으로 나온 게 바로 세도나 메소드잖아요 어떤 방법이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놓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흘려보내봐야 겠다 그러한 강력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결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결심을 하지 않죠. 이러한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내려놓으면 더 일이 잘못될 것같은니 오로지 나의 내면에서만 나의 내면에서의 반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내려놨을 때 뭔가 외면의 무엇인가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일어날 것만 같고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을 것만 같고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외부의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면 외부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내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걸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심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극단적인 상황에 가야지만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하지 않죠.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많은 구루들이 이 극단적인 상황에 가야지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성인들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인들이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무엇이냐면 굳이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살을 하기 직전까지 가야 되고 시한부 인상에 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결심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단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인들의 삶을 계속 살펴보면서 동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용기냐 내가 결심할 수 있다는 내가 결심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또한 가지 저만의 팁을 또 알려드리면 결심은 사람들은 하거나 안하거나 오로지 이 양극단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씩 한번 결심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를 하긴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상황에 가야지만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인들이 그 역사들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에 가지 않고도 할 수가 있는가 극단적인 상황에 갔을 때 그분들이 하셨던 것은 첫 번째 결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저만의 팁은 조금씩 결심을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씩 내려놨을 때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신감이 붙게 되고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에 대한 선물은 구독하기와 좋아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